태시아공주야 엄마가... 새로운 장난감을 사왔어요~ 고양이 장난감이지만... 우리 태식이 공주가 한번 물어볼까~ 공주? 뭐죠~ 어~ 휴~ 휴~ 커어 키는 아봐라 오예! 오오오공주 어! 오, 우리 공주! 너무 무서워! 날 날갔네! 공주한테는 안할게요! 태시가 오늘... 이게 뭘까 봐! 저게 뭐야? 태시가 아! 어, 저게 뭐야? 저게! <웃음> 손에 이게 뭐야? 엄마 손에 이게 뭐야? 엄마 손에 이게 뭐야? 어? 왜 갑자기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인사라고 그래? 버섯 어, 도망쳐! <웃음> 이제 버 공짜가... 도망쳐! <웃음> 어, <너> <웃음> 도망가! <웃음> 어 무서워. 무서워. 큰 시간. 오, 있어. 오, 이제 잡으려고, 래 그래. 별거 아니야? 오, 우리태이이따감이따 갑자기 똥 싸요.